구독, 좋아요, 클릭, 클릭! 네, 안녕하세요. 크리에이터 예니입니다. 오늘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요.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인데요.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섣부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에 약 40%가 범법자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왜 그럴까요? 이게요, 자영업자들이 어,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이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못하는 경우가 40%가 된다고 합니다. 이들은 이미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. 서울은 그나마 10%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잘 오르지 않기 때문에 40%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 요즘 대기업 같은 경우에요. 정년 퇴직의 나이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40대에도 퇴직을 하게 돼요 이들이 퇴직을 했을 때그 퇴직 자금으로 시작하는 게 뭘까요? 바로 자영업자입니다 주로 유식업 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데요 식재료비와 인건비 또 임대료 같은 것을 빼면 정말 남는 게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자영업자의 약 45% 그러니까 절반 정도겠죠 그들의 수입이 100만원 정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하고 또한 달에 두번 쉴까 말까 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람이 사는 모습일까요? 더 이상 이런 힘없는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조금 더 자영업자든 임금 노동자든 다 같이 잘살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예니였고요. 저희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공유하니까요.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클릭, 클릭!